아니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꼭 보험이 꼭 필요하냐 거기다가 실비보험까지 왜 들어야 되냐 병원... 이게 저희 보험연구소가 저희 구독자 분들, 음... 그 소비자님들한테 전달해 드려야 될 핵심 내용일 것 같아요 음... 어, 정말 보험을 바로 알고 가입하자 그 태아랑 어린이때만 필요한 특약은 30세로 빼놓고 성인까지 가져갈 보장을 100세 만기로 갈거냐 요 세가지 플랜이라고 보시면 될 같아요. 음. 아, 30세 만기 기반 없이 어, 그때만 어, 어. 하시는 거는 사실 폐업업의 목적에선 벗어나죠. 근데 음. 어, 우리가 30세 만기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는 이유는 어린아이 시기에만 필요한 담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니, 그렇죠. 공감 안 하는 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음. 저렇게 해서는 돈이 안 돼. <웃음>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험 전문가 어, 박정희님 모시고 태아보험에 대한 이야기 네. 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희입니다. 네, 지금 시간 새벽 2시 반. 2시 32분. 2시? 보이나? 2시 반. 와,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가. 2시 반에 만났는데 지금 2시 반이야. <웃음> 정확히 12시간째 촬영하고 있네 네. 어, 2시 반이라는 점을 조금 네 이해해 주시고 어, 저희의 열정만큼을 높이 사셔서 어, 저희 외모 말고 어, 내용에 좀 충실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이번 달의 영상모토는 기본에 충실하자. 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음. 다시 한번 해드리고 어, 고객님들께 조금 도움되는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좀 드리는 게 목표니까 어, 기초부터 다시 돌아가서 네. 어, 시작하고 초심으로. 네, 초심을 네. 진짜 근데 그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저희가 계속 이렇게 좀 새로운 시도들을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건 사실 진짜 기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오늘도 어, 박 대표님이 원하시는 기본에 대해서 음. 저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좋은 정보를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본으로 돌아가서 태아보험의 네. 정의 음. 네. 사실은 태아보험은 어, 뭐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태아보험이란 용어가 나온 건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음. 사실 어린이 보험인데 출생 전부터 보장을 준비하기 때문에 태아 보험인 거고 태아 보험이라는 게 나오면서 선천적인 부분에 대한 거가 되게 중요하다. 음. 그러니까 어 우리가 고객님들께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음. 아니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꼭 보험이 꼭 필요하냐? 음. 거기다가 실비 보험까지 왜 들어야 되냐? 병원비가 지금 나오지도 않는데, 근데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때 가입하는 게 아니라 위험 발생하기 전에 준비해서 그 위험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위험률이 제일 높은 연령이 출생 직후예요. 그렇죠. 네, 그때는 위험을 예측할 수도 없고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태아 기간, 그러니까 임신기간 중에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보장이 미리 예고가 되는 게 선천적인 질병, 출생 직후에 영유아 시기에 대한 부분이 태아보험의 주 목적인 거고요. 네. 그 태아보험을 쭉 가져가면서 출생 후에 어린이보험으로 전환이 돼서 네. 이제는 이제 그 이후까지 보장이 되게끔 준비를 하는 거고요. 네. 그게 바로 태아보험이죠. 뭐 이제는 너무 많이 알고 계시니까 어, 태아보험이 아니라 어린이보험으로 가입된다는 것. 상품명 자체는 어린이보험이라는 거 알고 계시는데 네. 안타깝게도 아직도 전체, 이제 통계자료를 보면, 음. 전체 출산하는 인구, 출산 인구의 50% 정도밖에 태아보험 가입을 안 한대요. 음. 어. 그리고, 뭐, 현대회상, 네, 홍보대사. <웃음> <웃음> 태아보험을 모체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린이보험 전문가님으로, 어, 날로날로 거듭하고 계시고 계신 중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현대회상 가입률이, 이, 가입자 50% 중에 70%. 그렇죠. 아, 정말 압도적이다. 네. 그중에 큰 일조를 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웃음> 태화보험은 꼭 가입해야 되냐? 음. 이런 질문을 지금 서재도 하셨지만 꼭 가입해야 되는 보험일까에 대한 고민을 아직도 하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많으세요. 음. 그리고 심지어 어, 첫째, 둘째 때는 태화보험 아예 가입을 안 했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픈 걸 보면서 음. 어, 뒤늦게 셋째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도 봤어요. 음. 그러니까 되게 드문 케이스이긴 한데, 정말 태아보험에 대한 니즈가 없고,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이유가, 본인이 아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음. 그 태아보, 태아, 퇴아 임신하신 그 부모 자체가, 아파 보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한게 아니니까,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니까, 굳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 대한 보험을 준비해야 되냐, 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뭐 첫째나 둘째 또는 주변에 있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아픈 걸 눈으로 보고 그거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는 걸 보면서 이제 보험에 대한 니즈가 생기시는 거죠. 이게 제일 가까운 사람 제가 자꾸 가족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음. 어 저희 누나 음. 첫째는 너무 건강하게 낫는데 음. 이게 매형의 집안이 음. 원체 건강한 집이에요. 음. 네, 사돈 어른들도 모두 건강하시고 나이도 음. 많으신데. 그리고, 매형도 어. 너무 건강하신 분이고, 그매형을 닮은 저희 첫째 조카도, 음. 너무너무 건강해서, 보험의 필요성은, 뭐, 동생이 보험하니까, 음. 당연히 보험을 준비했는데, 누나가 이제 둘째 날때, 음. 임신성 당뇨도, 어. 그리고 중간에 또 뭐, 유산도 있었고, 여러가지 음. 이유들 때문에, 둘째가 굉장히 아프게 태어났어요. 어. 어, 조사을한 거죠? 네네네. 네. 그러고 인큐베이터 들어가고 음... 어, 이런 과정. 근데 너무나 다행인 게 그때 당시에 어, 제가 어느 정도는 보장을 잘 음... 만들어놔서 음... 큰 문제 없이 어... 지금 너무너무 건강하지만 어, 그때 도움받고 나니까 봄에 어, 어, 대한 관점은 조금 바뀌었다고 라 하지만 그래도 음... 어, 부모님도 아직 음... 어, 건강하시고 본인도 사실 보험에 대해서 큰 니즈를 음. 갖지 않으시는 것같아요 네. 저희 매움 들체 음, 음, 음. 근데 저희 누나는 저희 집이 사실 조금 아버님도 아팠던 이도 음. 있고 어머님도 그렇게 보험에 대해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음, 음. 이거 경험한 저희로서는 보험이 진짜 필요한 거다. 맞아요. 도움되는 음. 거다. 그래서 이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음. 아, 사람마다 심리적으로 느끼는 음. 어, 심리적으로 느끼는 보험에 대한 체감하는 정도는 음. 정말, 가족력을 좀탈 수밖에 없구나. 네. 응. 이런 부분들 때문에, 태아보험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응. 아닌 분들도 있고. 이런 네네. 그죠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오히려 제가 설계해드린 게 부족하지 않냐라는 반문을 주세요. 음. 어, 이거 좀 부족하지 않아요? 이거 더 넣어야 되지 않아요? 음. 이런 얘기를 주시는 분들은, 정말 뭐, 보상청구도 많이 받아보셨고, 뭐, 첫째가 많이 입원을 해봤거나, 잔치레, 잔병치레를 치잔 많이 했다 그러죠 그런 걸 많이 했던 경험치가 있으신 분들은 어, 부족하지 않요라고 오히려 불안해 하시고 음. 전혀 이제 그게 없으셨던 분들은 이 보험담보에 대한 거는 가족. 관심 없고 어. 보험료를 최대한 줄여주세요 음. 입장이에요 어쩔 수 없이 가입은 해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 경험치나 옆에서 보, 느껴지는 그런 영향력에 대한 거가 영향을 분명히 미치는 건 맞는데 이제는 어, 고객님들께서 예전에는 필요해. 그러니까 무조건 가입해. 이런 경험들로 가입을 하셨지만 이제는 사실 본인들이 왜 필요한지를 찾아보시고 음.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 음. 가장 가성비가 좋은가를 정말 많이 찾아보세요. 음.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찾아보시고 저희 태아 보험 문의 받을 때 음. 아빠 그 그러니까 예비 아빠가 문의 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최근에 진짜 많죠 되게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네. 어 이렇게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사실 드물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이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한테 내가 아빠로서의 그런 역할을 음.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쓸때 내가 정말 어떤 기준으로 써야 되는지를 알고 써야겠다. 음. 엄마들은 사실 관심 없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음. 엄마 아빠가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설명 듣고 음. 제대로 저랑 조율하고 가입 진행까지 음. 네, 그 마지막 사인만 엄마가 하는 음. 그런 형태가 사실 요새 되게 많다 보니까 음. 아 이게 정말 트렌드도 바뀌고 있지만 이 가치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뀌고 있다는 라 얘기를 정말 많이 체감하고 있고 제가 진짜로 어, 태아보험을 왜 가입해야 하냐고 라 문의를 주셨을 때 음. 진짜 그 쌍둥이 보험 가입하시는 케이스들이 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쌍둥이에도 가입하시는 거에 제한이 되게 많이 있지만, 운 음. 음 좋게 가입하신 분들은 보장 내용이 사실 되게 미, 미약해요. 음. 그러니까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음. 근데 쌍둥이들은 정상체중으로 태어나기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저체중화로 태어나거나 어떤 두 아이 중에 한 명이라도 어떤 선천적인 질병을 갖고 태어나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저체중화로 태어났지만 아이들이 너무 건강해서, 음. 어, 인큐베이터도 안 들어갔던 음음.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두 아이 중에 한 명이 영유아 검진 중에 어, 뭐 딤플 소견이라든지 음. 뭐 심장에 대한 초음파에 잡음이 들린다든지 이런 의심 소견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게 음. 이렇게 당연스러운 자연스러운 그 음.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엄마는 당연히 뭐 이게 특별한 의사 질병으로 간게 아니니까 음. 의사 그냥 순서대로 해주는 대로 다 받으시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한 아이는 아예 보험 가입이 지금 3년째 거절이 되고 있고 음. 다른 한 아이는 오히려 이 아이보다 작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지금 어린이 보험으로 갈아타기를 해서 든든하게 보장을 준비했거든요. 음.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는 가입이 안 되고 한 아이는 가입이 정상적으로 든든하게 된 거예요. 음. 그거를 보면서 부모가 본인들 보험을 다 갈아타셨어요. 어~ 그니까 쌍둥이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그냥 보장이 미약해도 아무런 그런 불안함 없이 그냥 당연하게 해야 되는 수순처럼 하셨는데 한번 겪고 나니까 이게 불안함인 거를 확연하게 아신 거죠 네. 그래서 부모님 엄마 아빠를 다 갈아타기를 하셨어요 음... 그니까 이렇게 체감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현장 그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겪지 않고 좋은 조건을 가져가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는 거고 음. 겪으셨다면 빨리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 게 현명한 것인가를 빨리 판단하는 것 음. 네. 그게 되게 보험의 가치를 알고 진행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저희 보험연구소가 저희 구독자분들, 음. 그 소비자님들한테 게 전달해 드려야 될 핵심 내용일 것 같아요. 음. 어, 정말 보험을 바로 알고 가입하자. 네네네. 어, 정확하게 알고 가입 그러니까 음. 저희는 사실 다른 유튜브 채널과 다른 이유는 음. 보험 가입해야 됩니다. 이 상품 나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음. 게 아니에요. 네네. 어, 어차피 가입하셔야 된다는 이 가치는 분명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가입할 것이냐. 음.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정말 이난보가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 인지하고 가입하느냐,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드리는 거지, 그렇죠. 어, 이게 좋습니다, 나쁩니다가 핵심은 아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음. 그렇다면 가장 궁금해 하실 내용은, 역시나 머니, 네. 보험료. 네, 보험료. 네. 적정 보험료는 도대체 얼마냐, 음. 어, 이 기준을 좀 세워주셔라, 음.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보험료를 얘기하기 전에 그 태아보험을 어 어떤 기준으로 뭐 우리가 늘 말하는 몇세 만기를 분류해서 가입을 할 거냐에 음.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큰 틀로 분류를 하자면 전체담보 종합, 그러니까 실비를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음, 네. 실비는 똑같아요 네. 모든 보험사가 보장 내용 똑같고 특히나 지금은 거의 다 현대상으로 가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음. 보험료나 보장 내용은 그냥 딱 정해져 있다라고 분류해 놓고 종합보험을 어떻게 가입할 거냐라고 봤을 때 전체 담보를 30세 만기로 갈 거냐? 어 전체 담보를 100세 만기로 갈 거냐? 그 태아랑 어린이 때만 필요한 특약은 30세로 빼놓고 성인까지 가져갈 보장을 100세 만기로 갈 거냐? 요세 가지 플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이세 가지 플랜에 대한 보험료를 이렇게 어,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음. 제가 또는 저희 팀원들이 그동안의 데이터와 연구와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추천드리는 거기 때문에 음. 많은 설계사님들과 다를 수 있어요. 음. 제가 기준으로 세워드리는 거는 전체 다보 뭐 30세 만기로 했을 때는 3만원 후반에서 4만원 초반 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담보를 100세 만기로 했을 때는 아예 제가 비추천하기 때문에 요거는 음. 보험료를 언급하는게 의미가 없어요 음, 음, 음, 그리고 태아랑 어린이 특약은 30세로 따로 그 다음에 성인까지 가져갈 특약은 100세 만기로 했을 때이 음. 100세 만기는 현재 가장 많이 가입하고 계시는 무해지 환급형 기준이다 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 30세 만기는 어, 출생 전에는 3만원대지만 음. 출생 후에는 거의 최소 보험료인 2만 5천원에 음. 맞추고 있고요. 음. 어, 이 성인까지 가져갈 100세 만기는 구성하는 거에 따라서 사실은 천차만별일 수 있지만 음. 제가 추천드리는 플랜은 7만원에서 8만원 선까지예요. 음. 그래서 어, 이렇게 조합을 해서 가정하면 출생 전에는 30세 만기 실손보험료 네. 그 다음 100세 만기 이렇게 세 가지가 합산된 보험료가 5만원 정도. 출생 전 5만원. 네. 네. 그리고 출생 후에는, 출생 후에는 30세 만기, 실손 의료비, 100세 만기, 출생 후 보험료를 합산한 게 11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이제 가치관에 따라서 설계사님들의 그런 경험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선천적인 부분이라든지, 음. 영유아 시기에 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5세 정도까지만 가져가면 된다. 음. 늘 이렇게 말씀드리죠. 음. 네. 그 기준은 이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환경이 바뀔 때한번 크게 아플 수 있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그 안전책은 대비가 돼야 되다 보니 음. 5세 정도면 보통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넘어가는 시기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어린이집을 쭉 7세까지 다닌 아이들도 있지만 환경이나 그 활동 범위가 달라져요 그래서 5세에서 7세 정도면 이 아이의 면역상태라든지 기본적인 기초 체력에 대한 거라든지 선천적인 질병의 발현은 어느 정도 나타나다 보니까 5세가 지나면 태아특약 선천적인 특약에 대한 30세 만기는 해지하셔도 된다 그리고 100세까지 준비한 무해지환급형과 실손의료비만 유지하시는데 요거 합산된 금액이 7만원에서 8만원. 음,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출생 전에는 권장보험료가 5만원. 네, 그렇죠. 그리고 출생 후에는 권장 그 전문가님께서 권장해주신 플랜으로 갔을 경우에는 11만원에서 12만원. 네. 그런데 5세에서 7세에 특별한 질병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한다면 음. 앞에 가입했던 30만기를 정리함으로써 내가 가져가는 실손보험료 플러스 어린이보험은 7만원 선이 유지되는 게 가장 베스트의 적정 아, 브랜이될수 있네요. 네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음. 사실 어,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음. 싸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네. 그리고 또 복잡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텐데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네. 그런데 음. 제일 중요한 건 음. 그렇게 집어넣어서 도대체 뭐 얼마나 보장되는 것들을 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응. 공개하지 말까요? 아니, 해줄게요. <웃음> <말. 웃음> 얼마나 보장되냐의 기준은, 그, 태아랑 선천적인 질병에 대한 거는 빼고 말씀드려도 될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너무 많고, 담보가. 네. 사실, 뭐, 자잘한 거를 늘 제가 말하는 것처럼 다 긁어놓은 건 아니지만, 음. 어, 이 선천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네. 그런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접어놓고, 음. 어, 가장 이제 앞으로 핵심이 될 어린이에서 성인까지 끌고 갈 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암 진단비가 일반 암 진단비 5천만 원에, 음. 고액암 진단비는 이제 제가 고객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음. 추가적으로 넣어드리는 부분이고, 음. 유사암 진단비 3천만 원, 그리고 뭐, 양성내 종양 음. 이런 부분들도 2천만에서 3천만 원 준비하실 수 있고, 중요한 이제 뇌혈관하고 허혈신장 질환에 대한 부분이 3천만 원씩 음. 들어가고요. 그리고 후유장애가 사실은, 어, 저희가 어른이 보험에도 얘기를 하지만, 어린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시기에는 최대한으로 넣으셔라. 음. 가입하실 수 있는 최대한으로 넣으셔도 보험료 부담은 많지 않으면서 노년기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위험 어떤 우리가 그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노후실손의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후유장애를 최대한 가져가시라고 하는데 그래봤자 사실은 어른이보험 이후로는 3천만원이 최대거든요. 네. 뭐 5천만원 넣으실 수 있지만 그것까지는 굳이 조합까지 해서 가져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보통 한 회사로 3천만 원을 준비하시는 거고 음. 어린이 보험은 최대 5천만 원이죠. 그쵸. 물론 조합을 해서 1억을 맞추시는 경우도 있는데 음. 그거는 이제 보험료 납입 여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음. 기본 틀은 후유장해 5천만 원. 음. 그리고 그 외에 수술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 보험료를 좌우하는 부분인데요. 음. 이 수술비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음. 사실 어, 태아보험이지만 음. 이 100세까지 준비하는 플랜에서 모든 보험에 대한 기반은 다 잡고 가시는 거예요 음, 음.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7만원 선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7만원 저희가 방금 전에 이제 어른이 보험 찍고 이렇게 또 잠깐 텀을 가지고서 음. 이태아보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른이 보험에서도 권장하는 네. 보험료가 뭐 10만원대 얘가 안 넘어가게끔 하게 그렇죠. 일반적이다 보니까. 보통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어,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음. 그런데 그거보다 저렴한 7만 원 정도를 유지하면서. 네. 사실 보장은 거의 두배세 배. 세배 네. 거의 진짜 어, 담보별로 따져 보면 두 배에서 음. 세배 정도. 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보장 기간이 최소 20년에서 30년 정도는 더긴 거죠. 그렇죠. 네. 그니까, 러 우리 80세 만기 하는 거랑 90세 만기, 100세 만기 그러면은 음. 20년, 30년 차인 거잖아요. 음. 근데 30년을 더 보장받는데, 보험료는 더자하고보장담본는더 많아요. 그래서 태아보험이 정말 중요하다. 맞아요. 음. 태아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20년 뒤에 준비해야 될 담보만큼을 음. 정말 파격적으로 줄일 수있네 맞아요. 음.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태아보험 때 가입하면, 태아 때 가입하면, 뭐 실손보험도 비싸고, 음.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어리, 태어, 그냥 태아보험은 3 0 만기로만 하고, 음. 태어나고 나서 어린이보험을 음. 가입하는 거나 그게 더 낫다. 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기반을 준비할 때 함께 준비해 주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준다면 사실 보험이 왜 필요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웬만한 영유아식에 발생하는 질병은 우리가 어 공단부담금에서 워낙 많은 퍼센트를 지원을 받기 때문에 네. 실제 환자 부담금은 어 실비 청구도 할수 없는 금액들이다 보니까 맞아요 실비가 왜 필요하지?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간혹가다 정말 예상치 못하게 어떤 위험한 질병이 발현이 되거나 선천적인 부분이 발현이 되거나 아이가 장기적인 치료를 받게 되면 그 실비에서 보장받는 이상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어린 시기에 이렇게 아팠던 아이들은 그 치료 이력 때문에 음. 정말 제대로 보험 가입을 이제 준비해야지 해도 그게 안 되는 케이스가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러 그러니까 그런 걸 겪지 않고 준비하시기에는 보험료도 최소한으로 아끼실 수 있고 보장은 최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 최적기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험을 총회수로 응. 치면, 그러니까 제대로 뭐, 정말 보험을 전업으로 해가지고 난 아, 이거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한 시작한 지만 11년 정도 응. 됐는데, 11년 동안에 사실 저도 이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지만 3대 진단과 관련된 보장 건수가 한 100여 건? 제 계약은 한 2천 건 없는데 100여 건이 안 되는 것 같죠. 네. 실제로 제 고객님을 통해서 이게 음, 음, 있거나 보상하는 부분들은. 음. 그런데 최근에 이제 태아보험이나 이런 음. 부분들에 대해서 가입하셨던 분들이나 어린이 음. 그 태아보험은 가입하신 전체 계약수가 되게 크지 많지 않거든요. 음. 저는 태아보험을 전담하지 않으니까네네 네, 네. 음. 그런데도 사실 어 이런 큰 혜택 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음. 영유아 시절에 발생하는 위험률이 상당히 높더라. 그렇 네. 음. 그래서 태아보험은 정말 제대로 가입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맞아요. 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맞아요. 음. 30대 만기 를 음. 굉장히 추천하세요. 30세만기를 추천을 많이 기본 베이스다. 기본으로 많이 하자 네. 네, 기본 베이스다 음, 음. 어, 그리고 이미 뭐 100세형만 가져가는 건 비추천 하시잖아요 아 30세만기 기반 없이 어, 100세만 어, 하시는 거는 사실 폐업의 목적에선 벗어나죠. 음, 네. 폐업이 아닌 뭐 어린이 보험이 아니,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쵸? 음. 그래서 이 30세만기에 대한 오해는 음, 음.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음. 아직도 30세만기냐 100세만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라고 하는 성의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음. 음. 30세 만기의 장점? 음. 네, 30세 만기가 필요한 이유를 음, 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우리가 그 저번에 한번박 대표님 그 얘기를 하셨는데, 어, 보험을 하나의 이제 상품이라고, 담보별로 보지 않고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 내가 이 차가 꼭 필요해서 음. 이 차를 살 건데, 일시불로 살 수가 없으니, 음. 이거를 몇년 동안 나눠 낼 것이냐, 라는 음. 개념으로 보면, 음. 이 차에 대한 가치를 계속 가져가려고 음. 뭐 예를 들어 20년 동안 내가 납입을 하겠다 그러면 20년 납입을 다 끝낼 동안 이 차의 가치를 가져가려고 하는 개념을 봐야 되는데 음. 사실 그렇지 않고 한 5년 10년 타면 갈아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내는 보험 내가 내는 그 할부금을 음. 다 치르고 갈아탈 것이냐. 음. 내다가 갈아타면서 그걸 어느정도 세이브 할 것이냐 음. 이런 개념으로 보면 30세 만기 같은 경우는 이 30세까지 태아보험을 30세까지 준비하신 거를 그때까지 다 유지하시는 케이스는 정말 손에 꼽혀요 거의 없죠? 어, 없진 않더라고요. 있어요? 네. 아 최근에 어린이보험에서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태아보험으로 가입하셨다기 보다는 음, 음. 어린이보험을 예전에 이제 초창기에 가입을 그쵸, 했다가 그쵸. 뭐 24세 만기, 27세 만기, 30세 만기 짜리를 가입하셔서 다음 달이면 만기가 되니 보험을 준비해 주세요 라는 문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정말 그냥 보험 을 묵혀놓는 분들인 거예요. 음. 태아보험의 역할이 아니가, 아니라 어린이보험으로 그냥 묶혀놓으셨던 케이스고 태아보험을 가입하셨는데 그걸 30세까지 가져간다 라는 케이스는 정말 손에 꼽힐 음. 수밖에 없고요 음. 근데 어, 우리가 30세 만기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는 이유는 어린아이 시기에만 필요한 담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성인 때까지 쭉 100세 만기에 대한 거를 그 가치를 앞에서 내는 게 아니라 30세까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가치를 앞에서 내는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효력을 다하면 얘네는 갈아 태워 줘야 되는 거예요 응, 응, 응. 그 기준으로 봤을 때 30세 만기가 가장 합당하다 응, 응. 가성비가 가장 좋다는 거다 응.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어, 만약에 여기에서 대표적인 예를 꼽자면 대표적으로 저는 이번입니다 응. 응급실 내원 진료비 응. 어, 뭐 선천 이상 수술비 요런 응. 부분들이 있잖아요 얘네가 물론 입원 일당을 그냥 뭐 100세까지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그냥 성인 보험도 무조건 가입하실 때 입원 일당을 꽉 채워서 네, 많이들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생 생애 주기를 봤을 때 입원을 어떤 연령에서 많이 하냐? 라고 보면 영유아 시기와 노년기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중간에 젊은 연령때는 뭐 상해를 입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뭐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거나 뭐 뇌혈관이나 심장수술 하거나 이렇게 큰 위험이 발생했을 때 평생 중에 한번 많으면 두 번인 거지 여러 번 입원하시는 케이스는 많지가 않은 거고 영유아 시기와 노년기에 거의 대부분 치중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공단부담금이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부담해야 되는 건 그렇게 높지 않은 때예요. 음. 이때를 대비해서 100세 만기로 이번 일당을 준비한다?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음.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3 0대까지 필요한 거를 몰아서 든든하게 준비하셨다가 이, 아이, 이 담보들이 가치가 어느 정도 소멸이 된다 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부터 100세 만기 중에 가장 효율적으로 필요한 부분 가장 위험률이 높은 부분에 치중해서 음.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세 만기에 대한 개념들을 음. 사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음.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그렇죠. 네, 특히 나 태아보험 위 앙카페에서도 많이 근데 이거를 음. 저는 제 관점에서는 음. 사실 이해 못했어요. 음. 어, 태아를 전문으로 하지 않았다 보니까. 음. 그냥 태아는 어, 당연히 그냥 플로 쭉가져가는 건데 음, 음. 라는 관점은 아니다가 저도 이제 스터디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 아 이거에 대한 가치가 분명히 있구나 음. 어. 그래서 이게 어떤 관점에서 있을까 좀 깊이 있게 생각을 좀 하다 보니 저는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보험은 제가 보험 리모델링을 하면서 기본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음. 그래서 보험을 지금 태아험지금태아보험영상이니까 음. 부모님들이 태아 때부터 준비해 주는 음. 아이들의 세대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처럼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세대도 있고 음. 부모님이 조금 준비해 줬지만 너무 잘못 준비해 주셔서 음. 내가 다시 준비해야 되는 세대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어른이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처럼 본인들이 본인보험을 준비하는 세대도 있고 그리고 내가 다 커가지고 50세 때 준비해야 되는데 음. 60세 때 갈아타고 싶은데못 갈아타시는 분도 있고 70세 되니까 이제 막 처음 보험을 하시는 세대들도 음. 있고 너무 다양해요. 맞아요. 다양한데 저희가 쓸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다. 음. 한정적인 자원에서, 그럼 뭐를 기반으로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음. 기본 베이스. 음. 그러니까 진짜 고장범위 넓고, 음. 그 다음 전 생에 걸쳐 남은 기간, 음. 남은 생에 걸쳐서 내가 유용하게 쓸수 있는 담보를 음. 베이스로 가져와. 근데, 여기서 이제 나는 가장이야. 음. 그리고 나는 지금 전 이제 곧 이제 40대를 맞이하는 가장 경제활동기가 활발한 음. 이 시기에는 또 고보장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음. 이런 것들은 또전기보험으로또 제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 어떡해요. 음. 어, 이렇게 해서 기본 베이스가 갖춰진 상태에서 그 나이와 연령, 성별, 그리고 내가 경제 주체냐 아니냐, 우리 집에 가족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적인 보험으로 보완해야 되는 것들이 보험 리모델링이 진짜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네. 음. 그런데 지금의 보험 리모델링 시장은 뭐냐면 음. 음. 워낙 기존의 보험들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 음. 그 베이스가 너무 잘안 되어 있어서 맞아요. 응. 베이스를 싹 갈아엎는 작업 음. 이게 지금 리모델링의 핵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님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음. 기본 베이스가 잘 되어 있는데 그걸 건드리는 설계사는 정말 나쁜 설계사죠 음. 어. 근데 기본 베이스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연령별로 기본 베이스를 쌓는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고 음. 그런 의미에서 태아보험 때 기본 베이스를 잘 쌓아 주시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음. 네. 그러니까 저희 보험 연구소에서 말씀하시는 전문가님들은 다 기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 어. 그런데 제가 이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건이 30세 만기는 어떤 관점이냐면 음.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 때, 음. 그러니까 5세 이전, 10세 이전에 위험률이 굉장히 높은 시기예요. 음. 음. 저희가 이제 50, 40대, 50대 질병 확률도 꽉 올라가는 것처럼 음. 그때 저희가 기본 베이스 플러스 여유가 되면 음. 이 뭐라 그러죠? 전기보험 같은 걸로 음. 보장을 더 강화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아 이 시기, 영유아 시기 때도 음. 이 30세 만기로 음. 기본 베이스를 업해놓는 보완해놓는 보완해놓는 음. 개념인 음. 거죠. 음. 음. 근데 이 보완하는 개념을 평생 가져가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응, 응. 그리고 평생 가져갈 수도 있지만, 가져가게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불안하신 분들은, 이번 일단 그래도 100세 만기 넣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리고 이 30세 만기는 워낙에 제가 앞에서 늘 언급하는 것처럼 현대 예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30세 만기로 가입한 거를 만약에 내가 쭉 가져가고 싶다면, 만기 후에 다시 연장을 해서 재가입을 할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 보니까, 원하시면 계속 가져갈 수 있지만 그럼 이 사이에서 내가 보장받지 않는 기간 동안 버려지는 거를 누가 커버할 거냐 그게 불안해서 그냥 보험사에 돈을 내면서 내가 버릴 거냐 그게 아니라 이그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조합 구성을 했을 때 합산해서 11만 원, 12만 원이었다가 이게 합산해서 7만 원이 되면 그 차액이 5만 원이 생기잖아요. 음. 이 5만 원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서 아이의 미래를 준비해 줄 것이냐를 음. 정확하게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그 계산이 나오셔야 된다는. 많은 보험 설계사님 분들이 음. 어, 이거를 공감 안할 수도 있어요. 그 아니, 공감 안 하는 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음. 저렇게 해선 돈이 안 돼. <웃음> 획득이네요. 네, 네, 획득이긴 한데 음. 왜냐면 고객이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음. 근데 저는 이런 관점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이 고객이랑 난 계약 딱 하고 나면 이제 끝. 어또 새로운 고객 찾아가는 뭐 하이에나요, 뭐요. 그러니까 판매 목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도 너무 많이 만드는 거고 음.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고 음. 설계사가 이 일을 하는데. 소득적으로 큰 메리트가 없는 플랜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저는 사실은 제가 이 태아보험을 주력으로 하면서 되게 많이 느낀 건 제가 태아보험을 정말 성심성의껏 정말 정성껏 음. 제 아이 거를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음. 고객님들이 저를 믿고 온 가족보험을 다 맡겨주시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정말 저의 재산인 거고 음. 그 고객님들이 또 그냥 있냐? 주변에 소개를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정말 작은 어떤 결실로 인해서 큰 나비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태화범을 설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결코 설계사님들이 작게 보실 일은 아니다. 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꼭 제가 설계 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정말 그 생애 주기에 필요한 담보와 가성비를 정말 같이 따지면서 고객님의 그런 이게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지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음. 그 세이브가 되는 5만원 뭐더 많게도 될수 있겠지만 그 비용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해서 고객님이 대안이 없으면 음. 그 대안까지 드릴 수 있는 게 돼야 된다. 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음. 어, 공감을 하고 어 저희가 이제 갱신형 보험이 굉장히 안 좋다. 음. 그, 전기보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음. 비갱신형으로 다들 막, 전환시키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저는 비갱신형은, 음. 지금 저희 전문가님들이 음. 항상 얘기하시는 베이스를 만드는 데는 그렇죠. 너무너무 효용적이, 음. 이건 정말 필수다. 근데 필수가 만들어졌다면, 음. 나머지는 그 연령별 음. 리스크를 음. 해지할 수 있는, 어, 그런 담보 구성으로, 음. 언제든지, 뭐, 해지도 했다가, 음. 다시 가입도 했다가, 또이 연령 때는 담보를 또 구성을 변경했다가, 맞아요. 어,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음. 보험을 관리받는 거지, 음. 이 보험 하나로 진짜 끝이야. 음. 너의 인생에서 이 보험은 이제 더 이상 건들면 안 돼. 다 사기꾼이 라 항상. 그거는,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겠다는 거고, 음.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연령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봐요. 응. 네, 그래서, 물론 마음은 고객님하고 판매하고 끝이야, 이건 아니시겠지만, 그 과정에 대한 게 전혀 이제 그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응. 그거는 이해도가 부족한 거다라고 응. 보여지는 거고, 만약에 고객님들께서 그러면 이렇게 준비가 됐을 때, 어, 우리 아이에 대한 건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되냐 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기본 베이직에 대한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음음. 요거와 실비를 제대로만 유지를 한다면 음. 사실 큰 위험이 와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데 음. 이 연령이 지나고 우리가 이제 물가인상률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같이 공감이 된다면 음. 어느 정도 시기에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시기에 어떤 걸 빼야 되고 이게 이제 음. 진짜 관리인 거죠 그렇죠.